자 우와 벽을 타고 오는데 크기가 엄청 커요 오예 잘못 탔다 안녕하세요 록스 시청자 여러분 록스입니다 자 오늘 반반의 유치원 챕터 3의페이지 2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페이지 2가 시작하자마자 첫번째 보스가 등장했는데 바로 미스 루나라고 하는 개미 여왕이죠 이 개미 여왕의 정체를 오늘 알아보러 버기어기님 영상으로 바로 확인해보러 갈까요? 렛츠 끼리. 자 영상 시작합니다 자 피클즈와 작별 인사를 하고 드디어 페이즈2의 관문으로 가는 주인공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어디론가 떨어지게 되죠 자 이때 이제 미스 루나의 시크릿 룸으로 가게 됩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진짜 과연 여기에서 납치된 아이들의 행방을 알수 있을까요 어 미스 루나가 그려져 있고 근데 미스 루나가 두말인것 같아요. 색깔이 좀 달라요. 주황색이 있고 하늘색 버전이 있는데 아 궁금합니다. 이게 아마 여왕개미와 부하개미일까요? 자 일단은 요가를 하는 곳이죠. 발레하는 곳입니다. 자 카드키 작동하는 곳이 있구요. 어? 잠깐만 뭐야? 무슨 기척 소리가 들리죠? 오! 불이 켜지고? 드론이 하나 있고요 요가용품들 발레하는 곳이 다 있습니다 자 요가볼을 저기 던집니다 자와 누군가 있다는 뜻이죠 다시 굴러왔습니다 자 드론을 보내고 이야 드론도 그냥 내팽개치는 무언가 정체가 있습니다 오 뭐야 저번 영상이랑 다르게 굉장히 가까이있는데요? 오 뭐야 저쪽으로 가래 아직 뭐 공격을 해오진 않습니다 애들이 이성이 있는것 같은데? 저 친구도 오 뭐야 아 외워서 가라고? 여기였죠? 오른쪽? 오른쪽? 오케이 오! 야 재밌다 오 뭐야 오케이 왼쪽? 왼쪽에 하나 있고 그리고 오른쪽 가야되죠? 오른쪽 오케이 어 게임이 좀 재밌는데요 신선한데 오케이 여기에서 점프해야 돼 저쪽 두 번째 거 오케이 점프 잘했고 오른쪽 오른쪽이었죠? 어 아니었구나 아부 <웃음> 같았네 오케이 오어귀여는데 크기가 상당히 큰데요 생각보다 자 오른쪽 자잘 가고 있습니다 주인공 오야 이번 게임 잘 만들었다 완전 기억력 테스트네 파피 플레이 타임에서 약간 그 색깔 맞추는 거랑 느낌이 비슷하죠 자 우와 벽을 타고 오는데 크기가 엄청 커요 오야 잘못 탔다 야, 우와 <웃음> 와 게임 너무 잘 만들었는데요? 야 아직 이 미스루나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고 일단 오늘은 게임 미션만 하는 영상이었나 봅니다. 자 한번 미스루나의 생긴 걸 볼까요? 우와 뭐야? 야 크기가 진짜 상당히 큽니다. 에이, 야, 심지어 날아다닐 수도 있고 벽을 기어다닐 수도 있어. 오 근데 머리에 왕관이 있는 걸로 봐서 여왕 개미인 것 같은데 주황색 버전은 뭔지 궁금해요 설마 얘 각성 버전인가? 화난 버전? 그럴 수도 있고 일단 다음 영상이 기대가 됩니다 다음 영상으로 보러 갈까요? 자 두번째 영상은 세플레이타임님의 영상인데요 자 저번에 이 남나 커플들을 피해서 어디론가 떨어집니다 자 여기 스팅어플린이 트롤짓을 하고 떨어집니다 자이 떨어지고 나서 반반이 구해 주죠 일어나 친구 설명할 시간이 없다고 하네요 와 조심하래요 자 이제 새로운 몬스터 사이클롭스 당신의 생명은 내 손안에 있다 라고 하네요 미션이 있습니다 뭐 작동을 시켜야 된다고 하죠 기계들을 오 작동을 시키니 불이 켜집니다 이게 미션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반반이 우리를 구해주고. 일단 도망가래요, 지금. 이제 사이클롭스 괴물이 나타났죠? 오. 야! 바로 잡아먹히는 반반. 여기서 반반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요, 저도. 죽었을까? 근데 반반이 쉽게 죽을 인물이 아니죠? 야, 사이클롭스의 문이 있습니다. 과연 반반은 어떻게 되었을지. 자. 못뭇하는 주인공 카드키 발견했습니다 자 들어가는데 오 책장이 굉장히 많은 도서관이네요 어! 사이클롭스 미션이다 자 사이클롭스는 책 읽기를 좋아한대요 2층으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해 5권의 책을 모으라고 합니다 자 모아볼까요 뭐지? 자오저 자고 있는거 아니야 오! 밥만 데리고 간다 야 뭐야 빨리 찾으러 가야합니다. 미션을 깨야돼 조심조심 가는 주인공 오 어, 뭐야 책들이 굉장히 많네요 이중에 무슨 책 다섯권을 갖고 가라는거지? 오 저기 사이클롭스 있습니다 오 헉, 찾고 있대요 너를 찾고 있는 중이야 라고 하네요 오오오이책 아, 이런 책을 다섯권을 모아야 되나 봅니다 야 자고 있습니다 일단 오 일어났다 뭔가면 쫓아오겠대요 자, 네모칸 하나 또 발견 사이클롭스가 아마 신화에 나오는 괴물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아~~ 저렇게 모양에 맞게 책을 놔두는 건가 봅니다 아 눈이 안 좋나봐 아~~ 기척을 내면 안되나보네 저 세모 벽에 나는 이제 세모 문양이 그려진 책을 놔두면 되고 야 들켰다 야. 야, 와, 근데 이거 잘 만들었다. 스릴감이 넘치는데요? 야, 재밌게 봤습니다. 자, 다음 영상은 파피 게리즈님의 영상인데요. 야, 신규 보스가 나왔다고 합니다. 저 녹색 슬라임 액체 괴물 보이시나요? 저 메이플 스토리 나오는 슬라임과는 굉장히 다르게 생겼습니다. 오, 이 친구. 약간 도어즈에 나오는 제프 같기도 한데 상인인 것 같아요. 오, 드론이랑 카드키 이런걸 파네요? 오! 소리 뭐야 오! 쓰레기나 이렇게 교환을 하는건가보네 오내 목소리 뭔가 괜찮은데? 아 종이로 이렇게 물물교환을 하는거구나 저아 무슨 레버가 있습니다 아 레버를 저기에 넣어서 작동을 시키는거구나 자 넣어버려 오케이 자 레버 작동하면서 철창 문이 올라갔죠 자 카드키 작동시키고 드디어 이제 녹색 괴물이 나옵니다 오 무슨 구덩이가 있는데요 여기가 정령 유치원이 맞습니까 던전이 아니야 야 뭐야 뭐야 뭐야 뭔가 나올 것 같아 뭐야 아무것도 안 나오면서 게임이 끝이 납니다 <웃음> 야 이게 뭐야 아 너무 궁금한데 야, 저 오늘 영상 이렇게 끝이 났구요. 와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다음 영상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